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 수성입니다 네이프라인을 예쁘게 만드시려면 웨이트라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느 점에서 웨이트라인을 만드실 건지 생각하시고 커트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팽글링 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올라가는 속도와 가위개폐질의 속도가 가위개폐질이 훨씬 빨라야지만 자국이 나지 않으면서 매끄러운 커트라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